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인이 믿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에 기반하여 음식을 구매하고 먹습니다 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믿음을 도, 토대로 살아갑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믿음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믿음이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 자아개념, 신념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불확신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면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량, 복통,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더 심해지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신체 증상장애, 신경증 등의 다라, 다양한 의학적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심리 상당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 두 발을 딛고 삶을 지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딛고 있는 이 터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인간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삶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올때 믿음은 삶의 방향성을 찾아주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결국 믿음에 의존하여 삶을 지탱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생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바꾸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모든 인류의 고민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바뀌지 않는 믿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고민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전도서 전체가 인생에게 교훈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변화무상한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아닌 영원을 갈망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원형을 갈망합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현재를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부터영원까지 보는 것은 고사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도 한눈에 보고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때가 주는 의미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아름다움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세상으로 이끕니다. 불확실해서 확실로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인생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또이 믿음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히브리서 10장 3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전제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갈등하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고난당하던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성도들인데 지금 넘어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갈등합니다 흔들립니다 무시 그들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음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박해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신방할 때 종종 성도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모습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나를 붙잡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이 주 앞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일어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내 죄를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남들이 내 실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만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더잘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도 스스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어쩌다가 주변에서 한마디를 하죠.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다 내가 무슨 나중엔 식사기도조차 부담되어서 안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정반대로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나 봉사를 안 하면 불안한 것이죠 성경을 의미 없이 눈으로 그냥 훑고만 있는데도 안 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모습에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안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뒤돌아가지 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도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믿음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주장보다 훨씬 더 나은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실 것이야. 일종의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체프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만원짜리 주... 보험이 주는 참된 의미 월 3만원이 재해로부터는 걱정을 한달 동안 잊게 하고 평안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니깐 구원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보되게 되고 그 믿음이 평안을 주는 것이죠 대신 월 3만원만큼만입니다 불교용어로 말하면 싼공덕과 업보만큼만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적인 행위를 쌓은 것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뭘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그들의 마음에 형식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내 행위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교회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나에게 불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나를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동,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3만원짜리 보험 들어놓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그림자이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몸만 나아온 제사인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다른데 두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함께해야 되겠습니까? 빌보스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고 외쳤던 내온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음에서 믿음이 출발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었던 아버지의 원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실제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사실 같은 의미를 두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구분해서 본다면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위쪽 지방에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신혼 시절에 겪었거든요. 저희 가정 덕분에 같이, 같은 건물의 세입자로 있던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 시대든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이 좋으면 그게 기준이고 법입니다. 이러한 시대, 기준이 보이지 않고 질서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엇이 참된 기준이고 참된 질서이고 참된 법인가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태초를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법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삶 속에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붙들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을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누가 100%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줄을 따랐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일, 즉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선진들의 삶을 보고 아무런 핑계도 모함도 못할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그들의 삶에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를 성경에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사람들이 노력하고 움직여져서 보여지는 대로 생겨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만물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고 그 증거가 지금도 우리 눈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 사실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희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줄을 따라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4절부터 간증합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뜻을 기독교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앙은 사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서두에 본문의 배경을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의 주체를 사람에게 둡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명 안에 들려면 성경시험에 붙어야 하고 전도는 몇명 이상 해야 되고 등등의 많은 조건들을 내걸지요.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더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은 보험증서를 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공로는 전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초에 말씀하시니 온 세상이 존재했던 것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확신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이 일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면 뇌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은혜만 보입니다 능히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노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멍청하다고 욕할 때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모습이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두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내 행위를 내세우시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시나요? 또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왜? 좌절하시나요?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과거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삽시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 말고,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는 은혜로 삽시다. 오늘 받는 은혜로 삽시다. 믿음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루스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확인하고 그런 죄인 중의 괴수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대단한 것 아니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고난이 오면 누구보다 슬퍼하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즐거움이 오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니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내 삶에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확신과 행복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터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이중국 목사님 이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믿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예배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삶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듣고 배우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꾸준히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 말씀 속에 말씀 속.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 은혜주 내신 일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자복하 목소리를 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